구독 좋아요 좋아요는 이제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람설정까지 <웃음> 와 근데 진짜 다이아팩이 게 큰건데 저한테 오늘 맡겨줘셔서 너무 감사해요 바로 그냥 한번 다이아 가도록 합시다 솔직히 기대는 어 기대는 좀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최고로 높은게 지금 현재 900억이거든요 최고로 높은게 900억 그 다음에 밑으로 쫘르르르 내려와서 인제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와도 일단 이것보다 더 내려가 있을거야 아마 150이면은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단조한데 함정카드가 발동을 좀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내가 으면 여기서 바라는거는 최소 100억까지만 떠줬으면 좋겠다 지금 네이마르나 호나우두 뭐 이런 애들만 진짜로 이런 애들까지만 떠주면은 뭐 아니면 진짜로 겁나 운이 좋다면 이제 말디니 호날두 이런 선수들 나올 수 있는데 저런 선수들은 절대 안 나온다고 보고 아 8강 80에 150 탑프라이스 인데 이거 같은 경우 한번 오늘 제대로 까보도록하자 음, 지금이다 가보자 가보자 지금이야 TC 페리 달락? 엠레 잔 아까비 나 순간적으로 나 60억인줄 알았다 와와 와, 진짜 거의 마지막 다리이네 아아 아, 일단 죄송해요 블라시님 어, 죄송해요 확실하게 제대로 좀못 뛰었다 와 그냥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제일 밑으로 이게 된거라서 잔이 여기 안나오잖아 여기 밑에가 더있다라는거죠 확실한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50이면 솔직히 이게 한카프라이스 100이나 50이면 모르겠는데 근데 아직까지 음 150이면 이게 좀 너무 애매해서 아 일단 오늘 좀 죄송해요 플라스님 <목소리>